어유 도어증 백0 클리어가 나서 이제 시간이 꽤나, 꽤나 흘렀습니다. 흘렀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만우절날 엄청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어요 슈퍼 yeah. 울트라 캥갓 하드모드 서바이벌 더 제프 더 킬러? 뭐야? 아! 이거는 하드모드를 깬 사람인 거네요? 뭐 엄청난데? 와, 여기 뭐 진짜 뭐, 고인물 파티 서버 들어와버렸나봐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깨봅시다. 슈퍼 하드모드, 그 뭐, 얼마나 어렵길래 슈퍼 하드라는 이름까지 붙었을까요? 뭐야? 새로운 아이템, m b c s 3000. 이거, 이거, 이거 그룸즈에서 쓰는 그 캠퍼도 그거 아니에요? 와, 천 원이야? 야, 이거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은데? 우리 만만한 번봐봅시다 이거 돈좀 아껴야겠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아아 파부터 트랩을 깔아놨어 이거. 야이거 만우절이라고 아주 뭐 낚시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와나 피규어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갈수 있을까? 이거 열쇠 어디서 찾아야 돼? 어? 아 이.. 요 열쇠가 진짜구나? 아하 여기 조금 고인물인 것 같은데 이, 오이 아이템 뭐야? 못 보던 아이템들이 좀 있는데요? 문 따주고 아아아 뭐야? 아! 바나나가 있어. 그리고 이 성스러운 물의 정체는... 어어어어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나나 잠깐... 나나 잠깐... 잠깐... 잠 어? 잠으으어잠 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이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 이거 만우절이라고? 진짜 뭐 종잡을 수가 없네요 게임이 이거는 내가 혼자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게 맞는것같아자이번에 한번 혼자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열쇠가.. 이게 진짜 열쇠인거잖아 오케이 아 지금 첫번째방부터 낚시를 하는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니까 러 이거 딱 보아하니 여기 나타나는 모든 괴물들이 싹다 지금 모습이 바뀐 것 같거든요 3층 3층 3, 2, 3. 와우 이거 뭔데 할렐루야 폭탄 아니야 워즈에서 나왔던 할렐루야 와 진짜 할렐루야 폭탄이 맞았어 아 근데 이거 그 개사기 아이템인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티모시 아, 다른 버전이구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뭐가 왜 가까워지는 거요? 티모시 어, 맞는 거지? 살짝 쫄게 만들 정도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열 때마다 아왜 가까워지는 거야? 몰라. 난내직검은믿도 6번이야. This is 와 이거는 한 방에 죽는 건 아니지. 아나 할레르야 폭탄도 못 쓰고 죽었으면 많이 억울할 뻔했어요. 예. 아 이거 이러면 오늘 한 50층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조금 이거 이거를 위해서 모아야 되니까 냅 두고. 어 뭐야 잠깐만 친구야 왜 우리 둘밖에 없니? 나머지 어디 갔어? 아야 한 명만 있어. 아야거 건들지 마 안돼. <웃음> 오 <오지> 찍어야 <뭐야. 웃음> 라이터는 잘 가져갈게 개꿀띠잠깐만 이거 시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뀔려나 일단 아이지는뭐 가볍게 통과 아이 바나나도 어두울 때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간다이 스커밍 레레레와 트롤피스다 처음 봤어 이거 완전 극악의 확률을 그게 뜬거 아니야? 아 50층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뭐야 제프다 킬러다 제프다 킬러다저 어떻게 사야돼 아 이건 아니지 숨어있어야 되는건가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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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까매 저 가져가. Oh, no. w h 거 t w h a h a a t What? w h 아, t 아, h a t 이 h a t What? 드 h 아니 그러면5 0층갈 때까지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거 아닌데? 어 근데 내가 이거 진짜 해보니까 사이코패스 아니고서야 안 놀랄 수가 없는 것 같아 오이 친구 안 속네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몇번좀 해본 친구들인 것 같아 피규어까지 한번 노려볼 서수 있으면은 노려보자 친구들아 우리는 한번 요번에 진짜 좀잘 생존해보자 피규어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는 거야 아이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이디 왜 이렇게 많아 무층마다 뭐 나와. 오 여기 가만히 턱을 안 주는구나. 한대한대한대한대와 방금 뭐야 뎁스 뎁스 지나간 거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아야 아니야. 일단 살았니? 오케이. 아이고 한명 갔구나. 너의 희생 잊을 게 나라도 살아야지. 아또 튜뿌맵이네 엠부시 엠부시 엠부시 엠부시 엠부시 이스 커밍 엠부시 이 i 커밍 와 막판에 낚였네 안돼 나도, 나도 낚였다 아 <웃음> 우리 한번다 같이, 잘한번 살아남아 보자. 아, 이거 뭐가 나올 텐데? 로시 뭐? 너, 너, 너, 너, 나! 오, 저 친구가 살렸어! 고맙다! 와, 이, 어, 이 친구 덕분에 나어 아, 이 아, 아, 아, 아, 아. 프 우리 두명 찔렀어! 어, 이 친구가 좀 약간 고인물인 것 같은데요? 따라가보자. 아, 아야. 아. 와, 콤보 당했어. 야, 나 어디, 뭐, 어때요? 갈 수가 없는데요? 부알한번 써보자. 우리 같이 가. 우리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아, 이거, 이거. 아. 뭐야. 뭐, 뭐, 뭐야. 누구세요, 너는 또? 스케리 레드 페이스. 와 이거 잠깐만 이거 제프 쫓아 왔는 와중에 이거 계속 그 무빙 치면서 해야 돼가지고 너무 빡세다 어? 할렐루야 그 폭탄으로 제프 잡은 거야 아 맞네 아까 그 폭탄 나오면은 제프 보내야 되는구나 야 바로 잘 숨는다 야이 진짜 고인물 진짜 찐고인물의 냄새가 솔솔 나는데 어 시코 온다 와 제프 또이네아 이거 제프 잠 한번 잡았다 고해가지고 끝이 아니구나 이거야 화이팅 할수 있어 아 자동차 <웃음> 차고, 차고 또차 오는 거는 에바지 와지인다 어이가 없네 우리 친구 할수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온다! <웃음> 우와! 야, 진짜 잘한다. 어? 어? 피규어는 똑같이 생겼네? 어, 아, 아니네! <웃음> 그. 로블록스 뉴비? 뉴뉴비 피규어로 바뀌었어요. <웃음> 겁나 웃겨. 쟤는 그 무슨 패턴을 갖고 있는 거지? 잘숨 아니, 얘는 이 친구 진짜 너무 잘 숨어 다니는데. 올 때쯤에 바로. 아, 여기 또 무적존인가 보구나. 여유까지? 오? 야, 이거 몇 개야? 2, 4, 12개? <웃음> 우산에 뭐 눈깔 모양에 고양이 모양에 와 타슈 진짜 대박이다 아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오, 오 폭탄 이거 피디 팁 잔뜩 줬더니 뭘또준 뭐 건가 어. 뭐지 왜 죽어? 아니, 쟁우야! 왜 자리에 고 죽어! 결국 아무도 절대 깰수 없는 초크가게 슈퍼 울트라 킥 같은 난이도인건가 이게